여기 아기 위치 확인하시고 손소독 확실히 해주시고요. 네. 사진 촬영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. 협조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하세요. 네. 자 지금부터 튼튼이의 방을 아빠한테 처음으로 보여줄. <웃음> <okay. 웃음> All <laughs>